이진욱의비하인드너 이리 엄청 좋지. 그거 어, 나 나도 날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나고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형다이 아, 쓴... 아, 맨날 었잖아네 <웃음> 이게 그 쓰여진 거 있어. 저기 아, 왜잘 아, 우리 형 내가 먼저 선물해줄까 그랬네. 아니 그때 머리가 안 웃겼지. 형 우리 이제 이렇게 기본 틀 잡고 오케이. 오케이. 실장님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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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the only thing I see 즐거운 시간이었고요.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, 많이들 다시. 차한 부탁드리겠습니다. 괜찮아 네. 음. 네, 음. 문제 없었어 모든 스타일, 아주아 유일한.